두뇌교육으로 21세기 건강한 사회를 열어가는 브레인탑 연구소 네오로빅 교육실장 하영입니다 네오로빅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너무 궁금하시죠 코끼리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봤던 코끼리손 자, 맞아요. 이런 코끼리 손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떤 놀이를 했어요? 땅 찍고 뱅글뱅글 돌면서 누가 더 오래 도나 이런 게임 놀이 했었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어서 걷기도 힘들어서 쓰러질 판에 여러분들이 코끼리 손을 만들어서 땅 찍고 돌 수는 없어서 누가 춤추게 하는 코끼리 손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자, 제가 코끼리 손 준비하면 야 하고 기합을 주시는 거예요. 코끼리 손 준비. 모두 모두 너무 너무 잘하셨는데 무조건 하늘 높이 손을 든다고 장땡이 아닙니다. 자 절도 있게 고끼리선 준비. 야 어깨서 어깨 넓이만큼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다시 하겠습니다. 고끼리선 준비. 네 잘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딱 치고 오른 왼손으로 코 잡고 남은 손으로 반대쪽 귀 잡아주고 제가. 바꾸세요 하면 다시 박삼번딱 치고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코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아주는 거예요. 자또 다시 바꾸세요 하면 다시 박스 치고 왼손 코 잡고 오른손 왼쪽 귀 잡아주고 이거를 반복을 하실 거예요. 자 다시 손 한번 풀어주시고 자 코끼리 손 준비 야 절도 있게 다시 코끼리 손 준비 야 잘하셨습니다 시작. 바꾸세요 박으세요 박으세요 바꾸세요. 바꾸세요박잘세는 바꾸세요. 것도 내가 춤추게 하는 거에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. 네오박으 준비. 다시 하겠습니다. 제 목소리보다 여기 요박분세요신 목소리가 더작요요네오세요박 동료라든가 아니면. 트로트나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이 손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입으로는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간주에서는 손뼉을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래가 나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는 소방수래요, 불나면 빨리 와 모셔가지요. 코끼리 아저씨는 소방수래요, 불나면 빨리 와.